네, 국호는천하라로 가자 이거로야 어. 천하라야 우리는 자! 윤천하라윤천하라손하라 <웃음> <웃음> <웃음> 만세! 라아라 만세! 라하라 어. 만세! 라아라 <웃음> 만세! <미신 웃음> 라아나오아 어. 어? 진짜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방전되냐 오늘 와 오늘 진짜 이게 뭐라고 나 이거 이게 뭐라고 나 오늘 멘탈 털려가지고 아까 어? 나 아까 무슨 생각했지 알아? 야 이거 장난인가? 이거 꿈인가? 나 지금 육성 우리 못 먹어? 그럼 나 오늘 30분 동안 뭐해? 오늘 조져진가아 오케이 오케이 포기만 해? 어뭐 뽑아야 되는지 이런 거도 없어? 뭘 뽑아야 되는지 이런 거도 없어? 원하는 거? 헉? 아니 제갈량이 있네 어 살짝 구경해도 돼 그러면? 그냥 막 뽑아달라고? 일단 막돈다 쓰면 된다아나 너무 웃기네? 아돈다 쓰면 되다가 너무 웃기네? 어, 그러면 한번 음 좋아요 돈쓸 데가 없어가지고 막 써달라고요? 오키만 해달라고? 오키오키 어, 오키오키 그러면 바로 그냥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 보니까 그뭐 옥벽 전부 다 환전하면 되나요? 그 어, 전부 다 옥벽 이니까 하면 되나요? 너무 막복지를 말하고 하네 오키오키 전부 다 교환하면 되나요? 아니면 몇개단천금만 정도 남겨놔야 되나? 천금만 빼고 오키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만 9천만 환전하자 느낌있게 느낌있게 어떤거 원하세요 선생님? 어? 어, 아니 느낌있게 어떤거 원하세요? 어? 아니 느낌있게 어떤.. 거를 이제 그 원하세요 선생님들? 어? 왜 느낌있게 유관장 다 뽑아주세요 이거 아니니 여러분들아? 야 아, 아니 백하님이 고 하시는 순간 시작할게요 백하님과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는데 한강 갈래요? 얘네 진짜 너네 조용히 해 백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야지 진짜 어지럽다 지금 어? 백하님이 고하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고가 아니라 백하님이 고하는 순간 바로 스타트 들어갈 거라고 보니까 <웃음> 시작하자마자?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일단 뽑으 오케이 okay, 한번더 지금이야! 한 개! 한 개! 한 개! <웃음> 갑니다 쭉쭉 가볼게요 시성차는 가볼게요 시성차는 필요한 시성차는 것만 나오면 돼! 한개 그치 그치 어진급하는 필요하지 사조조 제발 전법전수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아 잠시만 뭐니? 장소... 오케이 오케이 장소 중요하지 오, 아니 사망기가 아니라 장소 중요해 아아 아. 오! 존이! 존이! 존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닌 것 같아 천하가 평안하지 않네 장씨 오케이 느낌있게 어떤 거 원하세요 선생님? 거짓말하지마 기가 막혀 등에! 아니아니 아니야 기다려 봐아! 기다려 봐! 천천히 가자며할수 있어! 오아 하나만 나와! 잠시만 요 골고루 노래로 바꾸라고? 말이할수 있어 혹시 몰라 다음 판에 요포 3 2 찐박이야 찐방! 에이! 예! 컷 싫어하냐? 컷 싫어하냐 지금? 어떡하지? 어 아, 부끄러워 <웃음> 무자본 대법이 뭐야? <웃음> 무자본 으 5,900을 어떻게 모았어? 어 지금? 지금 어떻게 모았어? 5 0 0 0을 어떻게 모았어? 레전드 기가 막혀! 아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모았지? 장소를 보면 와,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어. 찐으로. 조조 하우돈이니까. 어. 그러면, 한 번, 북를한 번, 모즈 반갑 한번 해볼게. 소중한 그만. 아, 오나라? <웃음> 그래요. 시원하게 한 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이야! 아, 제발. 뭐, 아,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나를 아. 평정하면어하네 뭐 오! 오! 심상치 않은데? 어 나, 나오긴 나오는데. 아 이게 너무 소중해 가지고 빠른 클릭이 안 돼. 제발. 마민막님 판! 아한판더할수 있어. 아 떨려. 마지막이야. 지금 한다. 지금이야! 뭐야? 어왜 뭐야? 뭐야? 왜, 아. 아니야. 할수 있어. 어? 우리 할수 있어. 말 아, 맞춰 보자. 어. 보니까 각성은 좀 해야 돼. 어. 보니까 하우동 각성은 좀 해야되지 않니? 어? 아니 하우동 각성은 해야돼 같이 각적으로 여러분들 어, 하우동 각성을 해야되니까 보니까 각성할게 없네 황계랑 황홀령딱 넣으면 딱이네 보니까 음 배야 말이 없어 울고있어 지금 설마? 그거 아니지? 울고있는거 아니지? <웃음> 미쳤냐고 <웃음> 자기 속에... 야 자기성일! 속에... 야 자기성일! 야 역대급으로 웃겼다. 야 자기성일 봤어? 야 역대급으로 웃겼다 잠시만. 야 이거 이 지금 캐릭터 실화냐 지금? 기가 막혀. 벤님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지금? 우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할수 있어. 보조 하우동 과케로 할수 있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 아까 공성병기 보내고 오는 거야 얘들. 공성으로 지금 유학도 왔는데 지금 우열각이다 지금. 내성 아. 옆에 막사도 세워놨거든. 아, 입 조심해야겠다. 그만 말해야겠다. 그 헉, 어머, 태수님이네. 야너 자기 속에 너왜 그래? 내가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진짜일 리 없잖아 어머 맞네! 아니 이미 뭐 맞네 선생님 자기소개? 자기소개 끝나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뭐를 뽑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얘 일단 뽑는 거야? 제갈량이에요? 나도 뽑는데 그거 빠르게 갑니다 지금이야! 아 제발 아 느낌 나쁘지 않아? 느낌 나쁘다 <웃음> 오 심상치 않은데 왕병 왕평... 어... 어... 오동타오 심상치 않은데 오 레전드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지금이야 어! 오 심상치 않은데 조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방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워낙 없어가지고 방통을쓸 수가 없어. 있어도. 있어도 못 써. 야, 11로 뽑은 것보다 왜 월정액 모은 게더잘 뽑히냐? 음. 시작해도 될까요? 고 하면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확인해주시고 고 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놀람> <놀람> 나를 따라 출격하라! 공손찬! 백마을 좀 있으세요, 선생님? 아! 제갈량! 제갈량! 저는 다른 제지가 없는데... 소교 좋죠, 소교! 그래요, 소교 필요하죠. 설령 나 혼자 남는다고 해도 한 날짜고 불어지 않겠다! 악진 괜찮아요? 오, 심상치 않은데? 헉! 법정! 뒷부분에 나오는구나! 이! 찐마이에요 지금이야! 아오 심상치 않은데?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음, 무슨 망이에요? 법정이 나왔잖아요 선생님 오 심상치 않은데? 재물 아니에요 이 정도면 법정이 없나요 선생님? 이게 진짜 힘이었어, 어? 바로 런하려고 했는데 혹시 소연님, 여기 왜 있으시죠? 설마 내가 이거 못 먹으면 막타치려고 대기하는 일꾼 아니겠지? 아 지금 점령해볼까? 점령해본다. 아, 괜히, 괜히 급 그, 빠쪽 좀, 좀 빨리 하고 싶네. 응, 음. 도망가지 마. 맞췄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다다 됐다. 됐다. 아. 갈렸어. 아아건 됐지. 아 이건 됐지. 내아내 그렇죠. 어. 생각에는 들어왔는데 바로 아아면 레전드. 아, 이걸 보고 그래. 그래요 아니야. 내가 이게 아깝겠어? 아니야. 같은 동맹한테 서연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뭐 동전 좀 적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 어, 좀 그렇겠어. 그럼 좀 먹으면 좋지. 어뭐 팔구린데. 어 동전 좀 먹으면 어, 아.